안녕하세요. 토지공장 전문 송산터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마도면 백공리에 위치한 토지인데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면적은 508평, 지목은 답으로 현재 논으로 사용 중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2차선 접도 구역에 접해 있는 토지로 2차 사변 물건은 마을 안쪽보다 가격이 좀 있지만 상가 및 공장을 지을수 있어 집가 상승도 상승이지만 개발을 해서 이익도 얻을 수가 있어서 집가 이익 및 개발 이익으로 개발업자들이 많이 찾으시는 토지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해서 월세를 받고 싶다면 2차선변 접한 토지를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장점은 접도구역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에 접한 면적이 약 65평 정도로 접도구역 토지가 내 토지인 508평보다 훨씬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하는 데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건폐일 용적률 산정시 접도구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접도 구역은 주차장 및 소규모 화장실 등도 건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매물은 마도면 제시와 약 4km 거리와 전곡해양산업단지와도 약 4km 떨어진 중간에 위치하고 10분 전후면 사강시내와 시흥평택고속도로의 마도제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본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면적은 508평 현재 지목은 답입니다. 2차선의 접도구역을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매도가격은 8억1 2 0 0만원입니다본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현장 답사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공장전문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이었습니다. 뒤에 남은 영상과 끝까지 감상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